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여러분 간다 어? 여기 왠지 기억나는 거 같아 이게 고르도가 한 마리 더 있나봐 그래서 열쇠를 따로 얻을 수가 있는 거 같은데 그지? 저 안에 꿀꿀이가 있어 100%야 이건 앗 아! 아주 의도된 죽음이었죠? 네, 왜냐면 은 의도 안 했으니까요 하... 아무래도 안되겠다 오카오카랑 남는 하트비트로 그냥 수정고로도 그냥 터트려 버려야겠다 지금 근데 좀 큰일났는데요 음식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아휴 큰일났는데요 점점 쌓이는데요 이거 괜찮나? 이거 드론 없으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거? 아니 쌓이는 개수가 너무 장난이 아닌데요 이제? <웃음> 아니 웬일이래 이거? 야 이거 뭐 얼마야? 자... 야 이거 왜 이래? 버그야? 아니 이거 버그인가? 왜 이렇게 많이 자라지 이거? 예? 예? 아야! 어, 뭐라고요? 아니 저왜왜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 저 그렇게 오래 나갔다 어, 어머야?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 집안이 이게 난리가 나있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진짜로? 미치겠네. 아니 이거 시작하자마자 엄청 파라지끼게 생겨 야 이거 다 찬거 아니야 여기? 근데 너넨 왜 그래? 근데 일단 미안한데 잠깐 기다려봐 이게 아무리 이게 미어 터져도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그 고르도를 만나고 왔는데 말이야 그 녀석을 내가 한번 터트리고 알겠어 그냥 하트비트랑 오카오카 그냥 미친듯이 들고 가서 그냥 왁! 터쳐버려야지 집게 챙겨왔다 이건 당연히 되겠지 야! 아직 터지면 안 돼! 그래도 문을 바로 열수 있는 준비 <웃음> 어, 아, 오깜짝이 놀랬지 야씨 놀랬잖아 왔다 왔다 왔다리 드디어 왔다 거기에 열쇠를 갖다 꼽으면은 문이 열리면서 우리 꿀 슬라임이 나오겠죠? 이미 꿀을 위한 어떤 그런 울타리 물론 어. 안 해놨고 금방 해야되지만은 너무 음, 많다 잠깐만 여기 이거 닭을 찔레암 닭 약간 고급 닭 같죠? 어 이거는 키워야겠다 너도 찔레 암탉이니? 그러네 근데 미안한데 찔레 수탉은 어디있니 암탉만 모여 사니 너네 어? 민망? 우리 민망이가 여기에? 휴베리도 충분히 좋은 과일이지만 민망이를 만났네 다시 아니 근데 저희까지뭐 건너가야 있을 거야? 왜안 나와? 뭐 열자마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왜 보던 애들 밖에 없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뭔가 조금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만. 음 어, yes. 일단은 우리 정체기 몇 마리였죠? 일곱 마리 아니었나? 일곱 마리가 우리 정체기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면 뭔가 여기도 고르도 있을 느낌 아니야? 어,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건가? 나이스 쇼컷이야 이거 진모양이야. 어? 어, 어, 어, 어 스킨. 로얄젤리 꿀슬라임 바뀌었죠? 근데 얘네 맛있는거 줘서 이거 그냥 갖다 넣으면은 문 열리는거 아니겠어? 야 완벽해 지금 작전이 문 열어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가면 돼 어? 오? 어? 어, 뭐야? 신비로운? 누가 저렇게 바뀐거지 저거? 아 폭발이 오 화려해 그치, 이거 바로 그냥 꽂으면 되지. 어떤데! <웃음> 좀 기억난다 약간 미로처럼 돼 있었던 아하 어? 저 양자다 제가 이꿀 버려버리고 근데 양자랑 꿀이랑 그냥 합쳐버려도 그지? 아니면 두 개를 한꺼번에만 자 이제 약간 불안하다 잘못하면 길 잃어서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재정비하고 다시 오자 여기 가자 망했다. 이거 감당 안 된다. 이거 파는 거 하나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야. 망했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이러면은 아이고! 이거 어떡해? 색깔 영롱한거 봐라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처치곤란이다 잠깐만 저쪽 이거 열어야 돼 이제 불편해 죽겠네 이거 주머니 없어가지고 이쪽 땅 얼만데 아 뭐야 아 진작 살수 있어 뭐야 씨 아까 살수 있었잖아 일단은 정원 허수 타르까지 해아 아예 부족해 또 에이. 민트만거 하나 심고 저건 뭐야아물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고기 아니 고기래 어닭 완벽해 어 너네 저기 같이 살아 태어나자마자 미안한데 같이 살아 여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여기 주기적으로 다기태 해왔... 뭐야? 이거 왜 이래? 여기 왜 이런 이러... 왜 이래? 너네 뭐야? 일단은 꿀술도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수정이, 수정이 늘리자, 수정이. 아 기대된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폭발성을 가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매끄러워지는. 음 대답하고. 내가 이걸 암막커튼을 치려고친건 아닌데, 왠지 양자애들 보니까 약간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어? 잠, 얘들, 어, 어, 어? 어? 이게 뭐야? 아니, 저기 일곱 마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 여섯 마리? 아, 불신이구나 아, 깜짝이야. 야 이거 진짜 드론 필수인데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뭔가 계산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데요 모든 식량 다 100으로 채워서 나갈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다 팔지? 자 일단은 내 기지 안에 있는 것들만이라도 다 없애기 죄다 없애 야 이거 언제 다 팔어 이거 언제 다 팔어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안되나 예스 어 다행이다 돈이야 근데 이제 뭐마만 먹으면 사실 많이 벌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 꿀플로도 좀 부족 아 헌터 아 요런거 이제 해야되네 지난번에 투 하면서 찾던거 이제 슬슬 찾아야겠네 아하 어? 근데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죄다 웅덩이 슬라임만 키워 모든 곳에서 그냥 육아에서 자유로워져버리네 생각해보니까 물웅덩이로 다 도배해버리면 물론 시세 떨어지겠지 하지만 수량으로 커버해버린다면 압도적인 수량이 있다면 시세가 아무리 떡락해도 극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넌꼭 너는 이게 문제야 항상 넌 항상 이게 문제라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젤리석을 어디서 얻지? 그런 거를 본 적이 딱히 없는 듯. 그래서 드릴 나오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드릴을 만들어야겠네 이거 지금 헌터도 헌터인데 이거 연구실 가서 드릴부터 연구해야겠다 상급드릴로 가야지 양봉기? 일단 이것도 구매해야지 전송기...도... 이것도 사놔야 된다 다 사라 상급 들을 만들어라 아 분홍색 플로트가...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 야생 벌꿀까지 필요하다 벌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아 이거 노력을 좀 해야겠는걸? 그냥 이런데다가 어디 설치할 수 있는 건가? 아... 잠깐만. 그러면은 성급들이를 그냥 아예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는데? 저희 땅산 곳에다가 물 슬라임도 물 슬라임인데 여기에 가두리 야 너는 진짜 고급 대우 받는 거야 이 타이밍에 분홍 슬라임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심지어 분홍 슬라임한테 밥이 민트 망고가 들어가 와... 아까 냥이랑 야광 같은 게 조금 투자가 부족했던 것 같아, 맞죠? 그런 거를 좀. 어? 근데 저런 게 그냥 막 자동으로 나오네. 내가 뭘 먹은 게 아닌데. 아, 이제 포드 해독기. 아, 이렇게 해서 포드 먹는 거구나. 이제 이제 먹는 거네 이제. 왜안 먹어지나 했다 그동안. 이거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고급 최강기계 고급 드릴 한세개네개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좋은 데다가 갖다 박아야겠다 상급 드릴 두개더아 분홍색 플로트가 여기서 막히다니 분홍색 플로트 때문에 아 이것도 분홍색이야? 짬통이라고 비하하지 마세요 분홍이가 제일 지금 고급 인력이야 양자도 이정도 많이 나와있으면은 이거 투자한 다음에 그냥 바로 장치 몇개더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좀 설치해놓고 이제 자면 될것같아 근데 분홍이한테 민트망고를 그렇게 많이 공급했는데 지금쯤 좀 많이 나아 놓지 않았을까요? 어왜 이거밖에? 아 분홍이한테 뭐 우리 하나를 더 투자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설치모드 온. 이게 아무래도 드릴이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돌 같은 지형에다가 해야지 뭐좀 효율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너무 멀리 가는 거는 또 딱히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절벽 있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12분마다 한 번씩이야? 너무하네. 자, 우리 슬라임 여러분. 나눔하러 왔습니다. 식량 나눔이에요. 많이 드세요. 얘네 따라와봐. 야, 더 먹을 수 있겠어? 더 먹을 수 있니 너네? 여기다 놔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다 이게 뭐하나? 이게 방법이었네. 분홍색 플로트 빨리 모으는 방법. 뭐야 이거 오 우와 너 뭐야 너 뭐야 너왜 그래 너 뭐야 너왜 그래 야! 미친 야야야 야야야야야 내가 미안한데 여기 여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단다 얘들아 어 거기서 놀아 어? 안돼!!! 안돼 더 이상은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아, 이건 꿈이야. 1분 남았네? 이것도 안 켜고 갈수 없게 이게. 시간이 그냥 아오 확. 안 돼! 아,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갔었나봐!